안녕하세요, 아빠 장남입니다. 새벽에 지금 야밤 도주를 하고 있어요. 저희는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. 엄마, 엄마가 잠이 오셨어요. 저희는 어, 아침 해 뜨는 걸 보기 위해서 지금 속초지. 양양. <웃음> 지금 지금 해 뜨는 걸 보려고. 양양에 남해항이라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. 기다리고 있어. 네, 감사합니다. 네. <웃음> 똑같은 어, 저쪽에서,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셨지. 자, 맛있게 네, 먹어. 아, 맛있게 먹고 대지들. 알았어. 리모컨. <웃음> 가 진짜 맛있어? 아까 깨울 때는 짜증났고.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아, 아, 아. 바닥는이더풍 갈등을 지켰네. 끊어, 끊 나도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유원아, 안녕. 우리 도착했어. 어때? 어, 엄청 추워요. 근데, 해 뜨는, 거, 해 뜨는 과정 보니까 기분 좋아요? 해뜬거완성본 보고. <웃음> 얼른? 지금 여기서 뜬대 저기서. 진짜 엄청 노래졌다, 그치? 음. 응. 아까 전에 되게 연했는데, 지금 엄청 노래졌지? 요 등대, 무슨 모양 같아? 버섯. 버섯? 로켓 로켓트? 저거 이름이 성이 등대래, 성이 등대. 어송이버섯 떨면서 여보 어때요? 너무 추워. 어 귀창 떨어질 것 같아 너무 추워. <웃음> 아, <웃음> 아 진짜, 진짜 멋있지아어 너무 <웃음> <웃음> 자동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 곳 <웃음> 기다려야 되겠다 아, 예쁘지? 쁘지 아, 예쁘 아, 예지 아, 예쁘지? 지 아, 예쁘지? 아, 예쁘지? 네, 네. 아, 예쁘지? 네. 아, 아, 예쁘지? 아, 예쁘지? 아, 아, 예쁘지? 아, 예쁘지? 아, 예쁘지? 빡빡! 쁘지 아, 예쁘지? 아, 그 빡빡 빡빡 빡빡. 너도 해 봐. 근데 방송 그러면 아그쪽으로 바로 떠르면 진짜 멋 그래도 예쁘게 잘 봤지. 효원이 소원 못 이뤘어. 내년하는 재패토얀치라 잡을 거야. 는 <웃음> 엄마는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 그랬어 아빠는? 아빠는 모뭐 소원 빌었어? 나? 아니 응.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응. 우리 가족 해외여 행진을 가 뭐? 그리고 저 하나 더빈거 있어요 뭐? 빨리 코로나 끝나서 응. 학교에서 응. 연주회 하면 좋겠어요 아 그러게 맞아 연주회가 그립긴 하다 그랬다고요? 응, 옛날에. 진짜 새카맣다 그치? 응. 어, 새카맣게 애들이꽉 차있어 요 사이즈가 없나 봐. 사이즈가. <목소리> 새우, 새우나. 새우 안 좋아하지? <목소리> 그렇지, 그렇지. <목소리> 어떤 거? <목소리> 아, 다 새우였어, 저게? <목소리> 아니, 거기다 버리면 안 되고. <목소리> 오, 물속으로 들어갔다.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맞아.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<목소리> 코나 일로 내려와 아, 안돼 가마우지 아니에요 네, 가지 아니에요 어 아. 네. 아. 이랑 대박 고이랑 건너! 건너! 사람 먼저! 사람 먼저! 국민 c